안녕하세요 초롱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 벌써 하루가 다 저물었는데요. 이렇게 초롱부동산이라는 열평남짓 공간 안에서 굉장히 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그리고 여기를 내 마치 서재인 것처럼 또이 안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돈도 벌고 어, 번 돈으로 또 자아실현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초롱 소장은 2012년도에 공인중개사 합격증을 땄었습니다 그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 오늘 8월 12일부터 이제 8월 21일까지 열흘에 걸쳐서 제 30회 올해 2019년도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를 이렇게 접수하는 날이에요 열흘 동안 근데 열흘 동안 접수를 하는데 어디서 접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qnet.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원서 이제 시험 접수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에 접수를 하시되 어떻게 되느냐 최대한 빨리 접수하셔야 해요. <웃음> 최대한 빨리 접수하셔야 집에서 가까운 고사장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남들 다 접수 고사장을 선택을 해서 접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다 골라 가지고 맨 남은 곳 그냥 하려면 집에서 먼곳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 빨리 그냥 가까운 쪽을 하나 선택하셔서 시험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초롱소장은 아까 2012년도에 공인중개사증을 땄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왕 시험 공인중개사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어찌보면 제가 선배됩니다 그죠 어, 2019년보다는 제가 빨리 땄으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방법을 잠깐 제가 짧게 그걸 블로그에 글로 소개를 해서 올려놨더니 토요일날 제가 그걸 블로그에 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험 접수하는 이슈하고 맞물려 가지고 조회수가 완전히 몇천 건이 되는 바람에 제가 놀래가지고 블로그를 비공개로 닫아버렸거든요. 아, 그걸 보면서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이게 전 국민들의 운전면허증 못지 않은 관심이 많은 국민 자격증이구나 생각을 했었고요. 어, 짧게 이제 제가 이왕 뭐 이렇게 또 앉았으니 짧게 공인중개사 제가 짧은 기간에 사실은 시험 준비를 해서 쩡을 취득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1차 시험 접수를 2011년도 여름에 제가 저희 집을 팔고 나서 이렇게 한번 집을 탁 그냥 보여줬는데 중개수수료를 120을 그때 줬었어요. 집을 사억에 팔았었기 때문에 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잠깐 보여주고 120만원 그러면 내가 저걸 받는 입장이 되려면 이걸 뭘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러면서 그때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검색을 했더니 그때가 8월 한 요맘때쯤이었어요. 검색을 했더니 시험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일단 접수를 이제 한번 해보자. 어뭐 올해 떨어지면 경험삼아 그냥 공부 한걸로 치고 내년에 다시 합격을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시험 접수를 했어요.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한 76일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너무 기간이 촉박을 해서 어 1차만 접수를 했었고요.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니 저는 어디서 공부하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 그 인터넷을 막다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아 인터넷 강의는 EBS가 아이들 공부도 뭐 EBS에서 하던데 이래 싶어서 그게 무슨 강의가 있나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EBS, 그때 명품공인중개사인가, 이런 그걸로 강의가 있었었어요. 어, 그 보니까 이제 시험기간이 많이 남은 기간이 아니라서 한 28만원 전후에 결제를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이왕 접수를 했으니 제가 그때까지는 집에서 이제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 여름 8월 한 달은 늘 요리 수업을 방학을 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요리를 굉장히 많이 배우러 오셨는데 방학 때는 여행도 가시고 뭐 이렇게 날씨도 덥고 이제 자녀들도 집에 있다 보니 아이들 점심도 챙겨야 되고 이래서 요리 수업을 방학을 했었거든요 이제 방학을 한 김에 이제 시험 접수를 했으니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방학을 고지를 했습니다. 10월 그때도 10월 20, 26일쯤 쳤던 것 같아요. 올해 시험도 10월 26일이거든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어, 그리고는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어, 정말 한 8시 반쯤 어, 제 이제 남편 되시는 초롱대장이 출근을 딱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초롱소장이 아니었죠. <웃음> 요리 선생님 방이 순이가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죠.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인터넷 강의가 벌써 몇 바퀴가 끝나가 있고요. 뭐 마지막 뭐 이렇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진도에 가 있었어요. 그때 동영상 강의 진도가. 그러니까 등록을 했더니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볼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넓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이래서 어, 일단 기본 강의는 한번 들어야 되니까 기본서를 이제 중심으로 기본 강의를 하나를 골랐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너무 기초강의 말고 그렇다고 너무 요약된 거 말고 가운데 쯤 진도에 있는 걸 하나를 선택을 해서 1.2 배속 1.4 배속 이렇게 강의를 들었죠 그, 그리고 그 당시에 어, 제가 나이 50, 50에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당연히 돋보기를 끼고 있을 나이죠 잠깐 잠깐 내 필요할 때 보는 책 같으면 모르지만 딱 집중해서 동영상을 봐야 되고 책을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 오래 달아서 돋보기를 끼고 듣고 보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강의 동영상 1.2배속, 1.4배속 돌린 거를 강의가 하나가 끝나면 어, 핸드폰으로 알람을 맞추고 그 알람 맞춘 10분 시간 동안에 이제 눈도 좀 이렇게 쉬어주면서 어, 밀려있는 설거지도 하고 설거지 막 거품 이렇게 다 칠해놨는데 알람 10분이 끝나면 그대로 다 던져뒀어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나눠놓고 다시 두 번째 강의를 또 듣고 또1점두배 수업 뭐 이렇게 듣고 또그 강의가 끝나면 또 알람에 맞춰서 이제는 청소기를 막 돌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그런 식으로 밤 거의 11시 반 정도까지 짬짬이 짬짬이 뭐 저녁 밥하는 시간 뭐 그런 정도 식사 시간 그런 정도를 빼고는 세수를 정말 이틀에 한번 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 뭐뭐 뭐 누구 뭐내 보고 세수했냐 안 했냐 묻는 사람 없었고 <웃음> 아유 추줍네 그죠? <웃음> 그렇게 집중을 해서 76일간 정말 딱 공부를 했었어요. 1차 과목만 그게 말이 76일이지, 그 집중했던 그 시간을 아마 다 합하면, 어, 남자 사장님들, 직장 가지신 분들, 낮에 근무 시간 빼고 이렇게 공부한 걸로 치면 거의 1년에 버금가는 시간일 거예요. 그 공부했던 시간을 다 합하면. 어,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제가 집을 팔았었댔잖아요. 그쵸? 이거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놓은 그 이제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이. 그게 완전히 비어 있었거든요, 집이. 그 인테리어를 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텅텅 비어 있는 그 집에 이제 아, 이거 인테리어 설계를 어떻게 해 볼까? 이러면서 줄자를 들고 이제 그 집에 올라가서 방문 크기, 뭐 주방 길이, 뭐 문틀 이런 거다 치수 재고는 그리고 이제 앉아서 공부를 거기서 책 보는 공부는 거기서 하고 내려왔었어요 어, 산 밑에 있는 집이라서 어, 앞쪽 뒤쪽 문을 다 열어놓으면 산바람이 이제 너무 시원하게 들어오고 문이 탕탕 닫힐 만큼 정말 너무 시원했습니다 에어컨 이런거 필요 없었고요 시원하게 앉아서 책 읽고 이제 날 잡아서 이제 책을 읽은 거죠 강의 들은 날은 강의만 딱 집중해서 듣고 그다음에 그 강의 들었던 그 내용을 그 단락의 교재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강의만 내 걸로 들어가지고는 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당되는 이제 그 책을 기본서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훑는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를 이제 그 비어 있는 빈 집에 판 하나 갖다 놓고 밥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 그 실에 이제 바람 통하는 그 길목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내려왔었는데 어 문제 풀이를 이제 또 하게 되잖아요. 문제 풀이 강의도 챙겨가 들어보니까 공부했던 게 특히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이 민법이 너무 너무 용어가 어려웠어요. 정말로 뭐 아니하다 아니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러면이뭐 이다카든지 아니다카든지 딱 잘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말을 해석하는 게 정말 한국말이, 한국말이 아니머니다였어요, 정말. <웃음>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또는, 뭐 이며, 그리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답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문제에 출제되는 이 민법이 그 강의하시는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사법고시에 나오는 민법은 문제가 깔끔하 됐어요. 공인중개사, 이거 시험에 나오는 민법 문제는 문제가 너무 더티야 됐어요. 떨어뜨리기 위한 문제였기 때문에 말꼬리를 꼬아서 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마디로 추주분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금 다 일러줍니다, 제가. 문제가 추주분 게 많다 했었어요. 하 <웃음> 아, 그랬었는데, 음, 어쨌거나 문제풀이를, 근데 짧은 기간에, 어, 지금 뭐 이미 시험 접수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서 제가 제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만 풀고 있으면 시간이 짧은 경우에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니까 러 제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어떻게 보면 합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76일 공부해서 합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를 10회를 이렇게 이제 또뭐 돈을 많원인가 내고 모의고사 문제를 또 접수를 별도로 했어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 그한 1회 1회분을 이제 기본서 한 바퀴 공부하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이제 빠른 기간에 한번 진도를 끝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모의고사를 1회를 딱 펴놔 놓고 실제 시험 치듯이 제가 집에서 시험을 쳤어요. 시간을 이제 안분을 해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고 났더니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엉망진창으로 많이 나왔겠죠. 그 나온, 틀린 문제만 추려서 다시 제가 기본서를 봤어요. 그안 되는 그 분야가. 그 뭐, 무권대리라 그러면 무권대리에 해당되는 그 분야의 기본서만 추려가지고 정독을 했어요. 그 정독을 하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기본을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요약을 해놔놓고 이제 또 다시 문제풀이 강의들을 듣고 이렇게 어, 하다가 다시 또 2회 모의고사를 치면 틀렸던 문제 해당되는 기본서를 보고 정리했던 문제는 2회차 3회차 가면 그래도 틀리는 문제에서 조금 벗어나지더라고요. 어, 물론 그래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남들처럼 강의를 몇 바퀴 다 들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푸실 두승이었고요. <웃음> 어쨌거나 모의고사는 1회부터 10회까지는 굉장히 충실하게 다 풀었었어요. 그러자 시험 날짜가 다 되어버렸었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제 고사장에 치러 갔는데, 뭐, 소위 말해서 뇌에, 뭐, 당을 공급하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해서, <웃음> 꿀물을 타가지고 가고 있죠. 그래가 갔었습니다. 시험을 치러. 와, 근데 막상 시험을 치러 가보니까, 일단은 시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 같은 아지매한테는. 그 집중력을 끝까지 집중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요. 뭐 간식거리 가져가고 안 먹어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먹어졌고 심지어 타가지고 간그 꿀물도 한 모금도 안 마셔졌어요. 저는. 그렇게 시험을 치는데 시험치고 나오는 그 뒤에 그 느낌이 완전 이거는 떨어졌구나.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거의 한 문제를 뭐 1분 안에 다 해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지문이 굉장히 긴게 많잖아요. 그렇죠? 법조문들이. 그러다가 말 아주 더럽게 꼬아놓는다 했죠. 추습도 했죠. 문제가. <웃음> 그러니까 어디서 본 듯한데 봤다 싶어서 얼른 정답으로 체크해놓으면 그런 문제는 다 틀렸더라고요. 반드시 중간에 꼬아놨어요탁 바꿔놨던지. 와 그래 시험치고 나오는 그 기분은 아 이거는 깔끔하게 떨어졌구나. 근데 내년에 내가 이 시험 공부를 다시 할까 말까 아 안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왔었어요. <웃음>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겠고 뭐 한번 경험했으면 됐고 내 인생에 두번 다시 이런 시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은안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왔었어요. 근데 가채점을 이제 했겠죠. 가채점을 해보니까 너무 신기하게도 민법이 60점이었고에 그 다음에 학교론이 67점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이제 뭐 여상을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다루었던 게 학교론 안에서는 조금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 게 약간 좀 재밌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났고 계산문제는 다 제끼고 했고요. 너무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끼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문제는 맞췄던 것 같아요. 계산문제를. 학교론을 계산문제를 전부 다 제끼면 불합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한두 파트는 그래도 몇 문제 풀고 갔고 막 집중은 안 됐지만 그래도 풀었던 그 문제가 맞췄던 것 같았어요. 한두 문제가. 그래서 67점이 나왔던 것 같고 평균을 내니까 63.5점으로 합격을 했었고요. <웃음> 와근데 합격을 했지만 내가 2차를 다시 공부할까? 그 마음은 사실은 반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제가 요리 수업을 하고 있던 그 자 학생들이 해야 됩니까? 수강생들이 이사를 가고 난 이후에 많이 늘었어요. 집에서 44분의 이제 수강생을 모시고 제가 요리 수업을 이제 집에서 하다 보니 집도 치워야죠.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다음 집도 좀 꾸며야죠. 그리고 시장도 봐야죠. 레시피 추려야죠. 요리 수업 하는 날은 한달 중에 4일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나머지 또그 기간은 운동하러 다녔죠. 탁구장에서부터 살았거든요. 한 2년 동안 탁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11시간씩 탁구 치고 이랬었습니다, 제가. <웃음> 탁구 선수 할 것도 아닌데 얼마나 재밌었던지 그렇게 살면 딱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용돈만큼은 다 벌어졌고, 어, 그래, 그렇게 그렇게 세월을 이제 보내다가 다시 또 이제 여름방학이 됐겠죠? 여름방학 때는 요리수업을 방학을 합니다. 시간도 이제 조금 있던 그런 이제 세월이 됐고 그때 이제 딸들이 저한테 엄마 작년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만 올해 이 차치 안 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저보고 그 마음 속한 켠에는 아 그래 공부를 그래 해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엄두가 안 났어요 다시 공부하고 싶은 엄두가. 그래서 아이고 할까 말까 그냥 운동하는 게 재밌고 뭐 지금도 웬만큼 요리 수업에서 수, 수업 수입은 되고 만약에 개업을 해가 이 수입되는 걸다 벌고 달세내고 유지하는 거 하려면 한 달에 500 정도는 벌어져야 될 텐데 내가 그 정도 벌 자신도 없고 개입해, 개업을 입 해가 붙을 자신도 없고 그러고 있었어요 었 그때 이제 딸들이 저한테 일침을 딱 놨어요 엄마, 그래도 국가 자격증이에요. 이게, 공인중개사증이. 엄마, 1차도 굉장히, 할 때,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안 쉽지 않았, 쉽지 않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마무리는 해야죠. 그래도. 오래 안 하면, 앞에 1차인 거다꽝 된다면서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딸들 둘이도 다 이렇게 국가 자격증을 그해, 2011년도에 다 마무리를 해가, 다들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예, 그러다 보니 아 그래 그럼 일단 또 시험 접수는 해보자 <웃음> 그리고 또 접수를 했어요 시험 접수를 그래놓고 그해 제가 여름 방학 때 이제 집을 꾸밀 거라고 광목천을 직접 떠다가 부산 진시장에서 퀼트를 작은 신우이한테서 배워서 열심히 커텐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느질로 아휴, 이 돗보기 끼고 있잖아요. 바늘 그 한땀 한땀. 내가 그 퀼트 만들고는 커튼 만들고 나서 내 평생에 두번 다시 퀼트 바늘을 잡으면 내가 승을 간다 이러면서 다 내버렸습니다. 너무 눈에 너무 이렇게 무리를 가는 그런 그 거라서 그래 놓고 이제 있었는데 일단 시험 접수했죠. 그리고 8월 한달 동안 그래도 만든 만들던 커튼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돈들이가 또다 또는 재료니까 마무리를 다 끝냈더니 여름 8월 한 달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일이 됐죠. 커튼도 이제 다 만들었죠. 아되겠다 시험 접수를 했으니 다시 그냥 계속 요리 방학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통보 해놔 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뜨거라 싶어서 그때부터 다시 시험 공부를 집중을 했죠. 이제 그때는 시험 접수는 해놨고 이제 요리 수업도 방학은 해놨는데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남동생이 제 저희 막내 남동생이 그제도 이제 삼성중공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니까 걔가 나중에 이제 성년 퇴직하고 나면 또 이제 노후 보장으로 뭐 공인중개사 공부나 해 볼까 이러고 예사로 생각하고 평생 합격 보장반 이래가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 남동생은 랜드스쿨이라는 데 그걸 등록을 했었어요. 그 이제 다시 돈들 돈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뭐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아이고 이제 또 새삼스러워서 뭐또 남동생이 아이디가 있다 하니 니그 아이디 내한테 보내고 니 공부 안 하재? 그책 누나한테 다 보내 이래갖고 택배로 책을 받았어요 깨끗하더라고요 <웃음> 책장 한장안 넘긴 2차 책을 이제 남동생 걸 받아서 랜더스쿨에 남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아이고 그때 또 로그인했더니 이제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예요 진도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미리미리 해둘걸 그때부터 있죠 이제는 막 정말로 1.4배속으로 <웃음> 한번 1차 공부해봤던 이제 깐이 있잖아요 1.4배속으로 돌려가 하고 막 앞머리 글자 따가지고 외우고 전략을 짰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궁함은 통한다고 있죠 전략을 짜지 않으면 이차는 패스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집중적으로 이제 몰두를 해가지고 이건 만점을 받자 그렇게 전략을 짜고요. 그래도 그거는 법이 이해하기가 쉽고 좀 알아듣기 쉬운 말들로 되어가 있어요. 다 법이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이 전 과목이. 어, 근데 공법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너무 어려웠어요. 공법은 민법보다 사실 전더 어려웠습니다. 공법이. 근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랜더스쿨에 공법을 가르치던 강사분이 고상철 님이었어요 강사분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강의를 등록을 했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그 어려운 과목을 조목조목 이렇게 연관을 해서 정말로 잘 가르치더라고요 수업을 와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는 대로를 따라 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수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기준은 공법은 그래도 과락을 면하자. 제 기준이. 그 정도였고, 중개사법은 만점을 받자. 그렇게 전략을 이제 짜고 공부를 했죠. 세법, 등기법은 뭐 외워지는 만큼은 그냥 하고, 안 되면 그냥 적당히, 요런 정도로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인중개사법은 한 문제 제가 틀렸고요. 공법은 60점 맞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적당히 뭐 이렇게 점수 받아가지고 평균이 70, 하여튼 몇 점이 70점대 중반으로 하여튼 이 차를 합격을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시험을 치고 막상 시험장을 나올 때그 느낌은 있잖아요. 공법은 과락인 것 같았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시험 중에 60점이면 얼른 어, 보면 뭐 절반 정도 알고 절반은 모르는 거에 뭐 한두 문제 더 맞은 거잖아요. 그 그렇죠? 아 그래가 아,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를까 이왕 했는데 와 이거 과락으로 떨어지면 이 너무 억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살짝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도 만약에 떨어졌다 아내 평생에 두번 다시 나는 공인중개사 공부는 안할 거야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해 <웃음> 뭐 인생은 늘 진행형인데 이렇게 시험 공부만 하다가 사는 거는 내 인생에 이건 용납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왔었어요 근데, 재점을 해보니까, 60점이니까, 과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능력하게 안정권이었잖아요. 그렇게 합격을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2차 역시도, 이렇게 붙었던 그 하나의 지름길이 뭐냐면, 전략을 잘 짰던 거, 그 다음 브라스, 아까처럼, 1차처럼, 모의고사를 1회부터 10회까지 틀렸던 문제만 추려서 기본서를 다시 정리 그 부분은 두번안 틀리도록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서 모의고사 횟수를 거쳐갔던 게 주요했던 거예요 10회 정도까지 치면 내가 어느 부분은 자꾸 정리해도 헷갈리네 어느 부분은 치도 치도 틀리네 하는 게딱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풀이도 한번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정리가 돼요 제가 그런 정리를 안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문제풀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해고는 백날 치봤자 그거는 답안 나옵니다. 뭐 이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비결이 아까 모의고사 활용해서 틀린 문제 추려서 기본 정리한 거 그게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리고 주변에 이제 또 하나는 요리 수업을 받으시던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왜 방황을 하느냐고 자꾸 저한테 물을 거잖아요. 그래가, 시험 접수했다는 걸 나중에는 알렸어요. 처음에 1차 때는 제대로 그걸 안 알렸는데, 2차 때는 그걸 다 알렸습니다. 온 동네 방네 이제 다 알려놓으니까 떨어지면 너무 쪽팔리잖아요. <웃음> 아, 우리 선님이뭐 요리 쌩님이, 아, 머리가 돌박인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웃음> 그래서 정말로 빡시게 이게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남에게 머리 나쁘다 소리는 안 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도 이왕 칼을 뺐으니 합격은 해야지 그런 강단을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공부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이거 말랑한 시험 아니거든요. 시험 접수만 들렁 해놔 놓고 뭐차 마실 거다 마시고 놀러 갈거 놀러 다 가고 모임 할거다 하고 그래가 절대 합격 못합니다. <웃음> 제가 합격했을 때 그때 2012년도 합격률이 제가 알기로 14%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합격을 하는 게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리고 만약 점을 따신다면 장롱에 는놓지 마시고 개업을 하세요. 뭐 소수공인중개사나 이런 걸로 백날 어디가가 일, 일하셔본들 거기 일년 하는 것보다 내 이름 걸고 계약 한건 하면 일 그냥 다 배우게 됩니다 <웃음> 모르시면 초롱부동산에 전화하세요 도와드릴게요 어, 부디 오늘 첫날에 접수하시고 접수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은 바로 개업하시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도 제가 해보니까 메리트 있는 일입니다 정년이 있는 일도 아니고요. 몸을 쓰는 일이 아니고 어, 열심히 공부하고 어, 그냥 이렇게 문서로 밥을 먹고 사는 일이에요. 노가다로 먹고 사는 일이 아니고 내 지식을 파는 일입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요령을 피워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어,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으면 이, 이런 저절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공인중개사 일이거든요. 어,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합격하시면 한턱 내려오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